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이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방법들 좀 논의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야 될 기본 정보들을 좀 제가 듣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영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컨설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한번 올라가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가게에 오시는 손님분들은 우리 가게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인스타그램 운영하실 때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보고 싶은 게시물들을 항상 올려주세요 음... 우리 갈치 이번에 조은 나가서 떠났어요 바다 위에서 이렇게 싱싱한 갈치 제가 승인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주로 콘텐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참 오늘 그거를 보고 나서 고민이 많이 했었잖아요 신명... 얼굴을 노출시키세요 영상에도 노출시키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노출시키고 실 대표님 얼굴이 나와서 항상 이렇게 연예카처럼 같이 찍고 하는 거를 통일성 있게 모든 채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신뢰감을 더 드릴 겁니다.